장입니다 장장그러면살 뽑아서 그렇지. 그러면서 시간만 는 옆모습 오케이 그. 여기에서 해. 최선을 다해서 사진을 이만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 엄마 딱 뭐라고 이렇게 사진을 딱 띄워 주고. <웃음> 준비금방해서네네네 네, 네, 네. 제가 안고하는 예능들입니다 딱 너무 편해요 지금 진짜 편해요 무심하게 네, 네, 네. 툭툭 입기 되게 좋은 거 같아요 나처럼 아침에 의상을 고르기 힘든 사람은 그냥 딱 일어나서 탁! 탁! 밖에서 그냥 툭툭 입기 되게 편해아 오늘 제일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 옷이 너무 편해 안녕하세요. 장민호입니다유럽피한 비즈니스 캐주얼 브랜드는 미네보모 모델과 함께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. 촬영장 올 때도 지금도 마음이 매우 설렙니다 촬영이 없는 날에는 편안한 스타일을 즐기는데요. 미네보모는 미네보모? 미네보모와 함께